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눈하고 눈이 있어요. 근데 눈 머리, 여기 네네. 눈 머리. 머리를 이렇게 만잘라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쉬운 거. 위에가 조금 차지거든요 이렇게 만해주세요 안쪽으로. 찔리는 것들만 단옥 요렇게 잘라버리면 팔자 이렇게 팔자 되거든요 음. 그럼 진짜 안이뻐요 일자로 일자로 눈눈 눈 여기 모서리하고 모서리하고 맞춰서 일자로 이렇게 요렇게만 해줘도 집에서 관리가 되게 쉬워요 우리 저기 쌀이도 마찬가지 아니 누가 아우 헷갈려 쌀이. 쌀이 와야 음. 돼. 쌀이도 똑같아요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처지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요거까지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건드러지면 안돼서 만약에 정말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내렸을 때 네. 내렸을 때 요렇게만 아... 잘라주세요 이렇게만 나머지는 이제 저희 작업이고 가위가 좋아야 될것 같은데 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주방 가위로도 할수 있어요 아, 응. 다이소 간매는 그 팔잖아요 애들 그걸 쓰세 요렇게만 해주세요 훨씬 나아졌네 응. 요렇게만 합니다 이렇게 빗질해보면 이렇게 위로 위로. 아, 네, 이제... 응, 위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빗질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그다 몇 번만 해주면은 돼요. 훨씬 나아져요. 음. 눈이 이제 아 보이기 시작해요.